반갑습니다. 브레나 요가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비둘기 자세를 한번 만들어봤었는데요. 비둘기 자세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웃음> 한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비둘기 자세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른 무릎을 접어서 내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왼 다리는 뒤로 쭉 펴줍니다. 자 그러면은 왼 엉덩이, 골반이 뜰 거예요. 자, 이쪽이 많이 떠서 불편하신 분들은, 자, 담요 준비하세요. 담요 같은 거를 준비해서 여기 우리 골반 아래에다가 받쳐주세요. 그러면 은 조금 더 편합니다. 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주시고요. <웃음> 자, 그리고 다리를 쭉 펴주고, 자, 양손으로 매트 앞을 짚고 가볍게 왔다 갔다 엉덩이가 매트 위에 든든하게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왔다갔다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손끝을 세워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자 허리를 꺾으면 안되고 가슴을 하늘 위로 자, 척추는 곱게 펴고 가슴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려줘야 돼요 자, 대신에 목과 어깨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여기서 호흡합니다 이제 왼무릎을 접어서 자,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자, 여기서 왼손을 뻗어서 자 왼발등을 잡고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 줘요 이렇게 내 몸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겨 줍니다 자이 자세가 힘들다면 우리 집에 있는 수건 있죠 저는 스트랩이 있으니까 스트랩으로 사용할게요. 자, 이거를 발 사이즈로 이제 묶어서 자, 발에다가 이렇게 거,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끈을 잡고 자, 다리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왔다 갔다. 풀었다가, 놨다가, 풀었다가, 놨다가 자이 자세가 된다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골반을 아래다가 이렇게 담요를 깔아주시면 돼요 많이 뜨는 부분에 담요를 깔아서 왔다 갔다 자 이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스트레칭 할수 있어요 골반 주변 그런 다음에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자, 가슴을 하늘 위로 척추는 꺾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우고 자, 여기서 호흡 자, 여기서 왼무릎을 접어줍니다. 자세에서 이제 두번째 단계 자, 상체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양손을 깍지, 머리 뒤에서 깍지 껴서 자, 자, 시선은 약간 오른쪽 위쪽을 바라봅니다. 자, 이게 비둘기 자세의 두번째 단계예요 자, 이 자세가 가능하다면 이제. 왕비둘기 자세를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검지중지로 엄지발가락 잡아줘요 갈고리처럼 잡아서 어깨를 회전시킬 겁니다 어깨를 활짝 열어줄 거예요 손으로 엄지발가락 잡고 어깨 회전하여 팔꿈치가 위로 가게끔 반대손도 마찬가지로 발을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발 잡고 머리를 뒤로 젖혀주세요 발바닥과 머리가 만날 수 있다면 붙이고 양팔꿈치 벌어진다면 모읍니다 왕 비둘기 자세 골반의 유연성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몸의 라인도 잡아주고 비틀어진 체형도 교정해주는 비둘기 자세 모음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Oh, oh, oh, h o